오다이를 했습니다. <웃음> 티가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. 티 나요? 아, 티 나요? 오늘 노래가 펑키한 노래는 아닌데. <웃음> 그래도, 어, 컨셉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한 거라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딱 맞아 지금 네 맞아 와 이런 진짜 영광이구 저녁이 그래도 좀 잠을 자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컨디션은 아마 또 저녁되면 또 몰라요 아침이라 조금 아직 기운이 남아있는거지 저녁되면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마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멍 때렸어요 밤하늘에 별 보는 것처럼 아.. 연기는 해야죠 이 자식아 손뽑다가잡아주 아, 잡아서, 잡아서. 네. 뭐 도망갈 필요는 없거든거 그래. 이렇게 바나요즈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이런 장이거 처음 해봤어. 어, 진짜? 네. 간단간단. 어,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응. 네. 위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건또 처음인데. 재밌는 것 같아요. 항상 저제레 파트에서는 신기한 촬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.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. 뭔가 로봇팔도, 로봇팔 카메라도 해봤고, 뭐야, 이거저거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, 강화유리도 처음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. 그, 그 기사님, 너 갔다가... <웃음> <웃음> g i 소리도 n t i t o che tempo v i e 죄송합니다! 아나 웃음이 지금 우리 이런 거 있는 거아 나도 웃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 귀엽네 열 나올게 나전 라이브 하죠? 라이브 하죠? 세민이 목재시 콜록 하는 거예요 게요 카메라 시하고 A 파트 리뷰를 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. 어, 지금 이렇게 이틀 동안 우리 멤버들 고생하는데 고생한 만큼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엘리스에게 좋은 모 구워주기 열심히 노력하자. 저도 목표좀 그냥 무생각했습니다 저럴 때 무생각하면 안 돼요. 괜히 웃음 터지기 때문에. 이 혁식씨! 김치 한 번만 해주세요. 인사, 부 인사만 해주세요. 오케이. 저희 허찬이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안녕. 오케이, 컷 하나. 수빈아. 미션이 나 보다. 인사해, 인사해줘. 미션이 네, 미션이 미션 아 정말 진짜 카메라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. <웃음> 아, 그러니까. 인사해줘보 있어? 너이 장면 하나 나가는 거지. 아너 이상한 짓 하지 마라. 안 해, 안 해. 너 확대해가지고 나코구멍만 나오지 말아 진짜. 진짜 코구멍만 <웃음> 나오지 마라. 더 해봐요, 더. 어, 이쁘게 나온다 되게. 너안 눌렀지? 눌렀어 안 눌렀잖아 왜확대왜 확대해? 오토드 누르지 마 오. 안녕 안녕 안녕 오. 어, 줌아너너 너, 너 여기 여기까지 아, 아니야 어. 안녕해 여기딱 닦고 <웃음> 야 됐지, 됐지 됐지 됐지 안녕해 안녕 안녕 나 진짜 이쁘게 찍어줬다니까? 좀먼 감이 그거라. 있어서 내가 지금 이제 저 개인신 이제 촬영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뭐 사실 지금 할 때마다 좀더 뭐랄까 또 새로운 기분으로 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또 일단 모니터에도 너무 잘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게 또모였을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가 굉장히 기대되고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일단은 또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처음 시도해보는 거 같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네, 지금 직접 짜고 있어요 직접 짜고 있어요 내일 네, 일단 어, 카메라 앞에서 어,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지금 짜고 있어. Yeah. 확실히 해보니까. 이게 뭐 저희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뮤비 때 확실히 더 이제 안부가더잘 그러니까. 숙지가 되고 사실 저희가 뭐한지맞아아이 됐나요? 그니까 아이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음. 옛말에 100번 음. 연습해봐야 음. 실전에 소용없다고 네. 실전에서 하는 게 네, 그렇죠.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네. 같아요 네. 이 실전을 통해서 저희는 음. 경험치를 쌓는 중이에요 하... 네. 그리고 또 어제는 또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네. 오늘은 굉장히 좋잖아요 바람이 그래서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네. 그래서 뭐 지금 너무 컨디션도 너, 너무, 너무 좋고 너무 괜찮그런데네 아, 그래, 그러니까. 네, 바로 이 절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사, 저희도 살짝 허무하잖아요? 아니 좋은데요 아 그렇다 그러니까. <웃음> 뭐 아무튼 좋습니다 아, 네. 화이팅! <웃음> 그 그래프 뮤직비디오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. 아 네, 너무 참 신기한 좀 이미지들이 많았던 거예요, 네, 맞아요. 네, 다들 어땠나요? 일단 저희가 이번에 되게 아, 촬영을 아, 하면서 비... 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의 뮤비 스타일이면서도, 그렇죠? 기법들도 되게 저희가 처음 접해봤어요. 아, 맞아요. 맞 신기하면서도 모니터를 봤는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, 촬영이. 네. 그래서 아, 이런 것에서도 보는. 재미와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음. 생각을 해봅니다. 음. 그리고 일단 그 세트만 봐도 사실 저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실 거라고 굉장히 감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어, <웃음> 전에 뮤비들도 정말 이뻤지만 어, 좀 비교되는 점이, 아 차이점이 있다면 어, 확실하게 좀더 <웃음> 멋있어진 그런 무빙들 그리고 바로.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뮤비를 촬영을 아, 아, 하면서 찍었잖아요. 그쵸, 네. 자켓 사진을 보니까 멤버들이 한층 더 뭔가 성숙해지면서 아 청량해지기도 하고 네. 굉장히 이쁜 사진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. 네. 그리고 네. 와, 우리 한서의 머리가 좀 독특합니다. 네. 네. 네. 그리이또 이게 큐빅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쵸. 그런 포인트도 네. 네. 네.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에 많은 어, 다양한 시도들도 많이 해봤고 어,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, <웃음> 어, 저희는 프로노그래프로 어, 여러분들께 <웃음> 네.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!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뮤비를 잘 봐주시면 뭔가 숨어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주세요. 네. 맞습니다. 여러분들 어,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네 그럼 지금까지 리트로였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